이티제는 연애 경험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면 이티제는 연애 경험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우선 이티제는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분해를 지배해야 연애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3단계 자체 검증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은 좋은 사람인지. 좋은 이성인지 상호간의 사회적 상황은 이상 없는지 왜 체크합니다. 그래서 깐깐한 3단계 과정을 검증하는 동안 연애가 무산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티제는 연애마저 인생의 중요한 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연애를 통해 엄청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엄청난 슬픈 분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티제는 어설프게 교제할 바엔 시작을 안 하거나 연애 초반에 정리합니다. 어설픈 관계는 결국 서로의 발목을 붙잡는 함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티제의 자체 검증 과정을 줄여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달 내에 끝난다 라는 걸썸 단계에서 먼저 알려주면 이를 감안해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만약 시험 준비하는 걸 숨겼다가 이 티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먼저 발견하면 그 즉시 탈락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 티제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태솔로 이티제는 어떻게 연애 딥러닝을 시켜야 할까요? 연애를 잘 안하는 이티제가 모태솔로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게 외로움을 안타서 연애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티제와 연애를 시작한 애인들이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솔 이티제는 연애 이론을 잘 알더라도 실전 활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모솔 이티제를 잘 딥러닝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우선 필수 이론 교육부터 시키자. 연애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점부터 교육시킵니다. 매너 없기 환승 잠수 이별하지 않기, 선물 받았는데 실측 내지 않기 등 연애할 때 필요한 기본 매너를 책, 영상을 통해 학습하도록 합니다. 2. 실전 교육할 때 당근 위주로 피드백하자 실전 교육할 때이티제가 서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마음에안 든다고 화내면 이티제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땐 오은영 박사님의 마인드로 잘했는데 이것 조금만 보완하자로 알려줍시다. 이티제의 딥러닝 속도는 매우 빠라서 초반에 신경 써서 피드백해 주면 급속 성장합니다. 그럼 스킨십을 할때 딥러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Doll buca h ISTJ d u l u n g u Wae Yung Musi Ang y o k j Il k a y o ISTJ n u n e i Yine Gese Lenhan De n u n a Jun Phi Yohai Yul Jael Haji N Subnader. Deshin Bung j e Lulu Ha Nael Boda. Who Wax Yil Ha N Hendong Yuro b o w Yajuli Yago Nolhi y u k Have Nader. So, Sandy Bang Yun I w s t Jee g a j a s h i n Yoo. Platonic Love U I d e s a n Yuro b o w Nun Gan j e Got Jung Hael De Go r i t s u b n a d e r d u l a m ISTJ Nun Musi Ang y o k j Il k a y o w g u l u j e N s u b n a d e I s TJ Noon Gat Jamayun Sope, Yum, y u g Han, m e l i Lul, Ki Ugo, Itsubnader, Danji, Gu, Yum, Yum, Yul, Jal, Gadu, Wadun, g t p i n e b n a d e h u a l <laughs> Jalan, Nanun, Chak, Han, Salami, n 이티제가 연애를 할때이티 i 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자만추, 입만추 에서 선택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티즈 연애 성향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자만추 이티즈는 이상형, 결혼 청사진들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티즈만의 좁은 네트워크 내에서 물색합니다. 결국 인내풀이 넓지 않은 이티즈는 자만추에 실패하며 더 현생에 집중합니다. 2. 인만추 이티즈는 주로 소개를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맞춰갑니다. 하지만 임만추 이티제에게도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 이티제는 99% 확률로 똑딱거리며 고전합니다. 그후첫 모습을 보고 실망한 상대의 연락이 끊긴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3. 그럼 이티제는 혼인신고도 못하고 비혼선언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이티제의 연애 안테나를 예민하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연애 안테나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이티제가 연애에 소극적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망상을 좋아하지 않는 이티제지만 상대의 호감 행동이 발생했을 때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 이티제는 성욕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까요? 이티제는 가끔 타인들에게 돌을 닦는 수행자 같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특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낮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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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다면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ISTJ u j 주비 e in situation Yin, Joa, Yin, A and Joasa. y a pogi ha n n reason. d e c h b a ISTJ NUNJUBE in e a pogi e n u n Test. Two we up d o i n bon in you I important h a n situation in a accident Bu sang d o o m danger h a n situation a no you sulder Me u him gya wa h a b nader I de te in a ge jung gha noon il yun almost upsud nader j u s h i n yu I nam cha han situation yu o Nam e ge gong yu ha go ship j i an go Dun nam gyi noon got gata y o u l fee yin h a d nader Yine jun hu b a n d a n df mayan Already, family, g o wag at yun jon j e l in shik hagi denun a. j o u m situation e n a t s i So, <sum> e situation yun juro sum dan ki ye. VNH o b a n j jubal sen h a d n i a Sandy bani jane sunun. d a n hu wang su love go ui ug jimon. y g e s a b u d jag e yum yun. a kun we h n yul cho le habnada. The u n on yul uji hal hi y a d a n istj da. Jum jum mentally tajigi shi j a k hagi de m i a E d s a n d e geduga ji sun t e c jiga jua j i n a d a Han a n o i n c o o h a g i b d E g m u n i b n ha i d a n A d o jungin you we hand e l bahu to we neta ISTJ one go little tongue hair i hand you go to she you on that you a r t low a e t you i hand n g a d e t a o we di hand ISTJ you i mail you listen hago to we so h a n you i hand mock you jashi h a n i you l o sa ISTJ you i be dem you do doggy what you have neta because you main hand to situation as i ISTJ y u w e l l hand be ro g u n d do l i myan so y a it s u d o n e g a a n han ban a t o geol su itneida. y g i s g i han eg nat noon d e on l a i on ol d a e o j u ge ha y h a l kayo. l a n bul saem salul maek bi w h a Wol l h we s s e n g l h n y o n lak yu hal g s i l d g e o n jang d l i b n I s t j g y k s o k j chaelul forget h a sulsu it b dae m n n So, simple han gagun hu wan y u l m noon jang d o man yoh n lak han o o n g t s h i Jail Haggy Yuldu Wenunji l u n Gil Edu w e l Gut s h i t n a d a O Nul Doshi Chung Hajushi y a s a g a m s e h a b n a d e d a k d a k Jay y o n g s a n Yul Tong Hai STJ w a Yu I Hon 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g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aeb Hashi Mayan, Secret Yee y o n g s a n Bon In d u n g Fan Yee o n g Sang, Vlog, ASMR d u n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 n a d a r u c h o k Sandan Card Lul Click Hag e b e Haju Sayo.